작평곡 강의 6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다이어토닉 코드를 가지고 멜로디의실제 코드를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표시를 해 놨죠 어, C키의 다이어토닉 코드 7개입니다 어, 파란색이 토닉이고요 서브 도미넌트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된 것이 도미넌트입니다. 자, 토닉은 화성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출발이고 또 마침점.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는 코드를 확장시켜주는, 진행을 시켜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도미넌트는 이제 진행되었던 어, 코드 진행을 이제 마무리해서 어, 토닉으로 도, 돌아가게 하는 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토닉이, 토닉은 3개고, 서브 도미트는 2개, 도미넌트도 2개인데, 다 차등이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토닉 중에 가장 대표 코드, 토닉의 성질이 가장 강한 것이 C입니다. 그리고, 어, C 다음에 강한 것이 A 마이너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토닉이 E 마이너입니다.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F이고, 그다음 약한 서브 도미넌트가 D 마너입니다. 그리고 도미넌트에서 가장 강한 도미넌트가 G이고, 약한 도미넌트가 B 디미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붙이실 때 코드를 어, 여기는 토닉을 좀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C 이, 이 순서대로 하시고, 또 나머지 기능에 맞게. 여기는 약하게 서브도미트를 살짝 넣고 싶다 하면은 F보다는 D만을 넣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멜로디 음을 화성음으로 많이 가지는 코드를 우선으로 붙인다 네, 멜로디 음이 많이 포함될수록 코드 에 맞는 것입니다 그니까그 코드에 없는 음도 멜로디에 쓸수 있습니다 비화성음이라고 해서 또 또는 텐션음이라고 해서 네쓸수 있는데 음 만약에 그그 비화성이 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려 없 느낌이 나거든요 음도 잡기 어렵고요 그래서 어 되도록 화성음 코드 구성음이 많이 되도록 코드를 붙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2번 코드를 붙이려는 위치에 여러 음들이 있으면, 은 어, 정박에 있는 음, 또는 길이가 긴 음에 어, 맞는 코드를 우선으로 한다. 네. 예, 한마디에 멜로디가 복잡하면 음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중에, 어, 어디 음에다가, 어느 음을 기준으로 코드를 붙여야 하냐. 그럴 때는 되도록 정박에 있는 음, 그리고 음 길이가 긴 음,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음을 어, 우선으로 코드를 붙여야 되겠죠 자세 번째, 한마디에 코드를 하나만 붙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를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마 코드를 하나 붙일 때와 그 코드를 한마디를 나눠서 여러 개 붙일 때는 당연히 코드의 종류가 달라지기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럼 4번 어, 해당 키에 맞는 다이어토닉 코드를 우선 붙입니다. 음,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기능에 맞게 어, 붙이고 나서 어, 그 안에서 먼저 뼈대를 잡고 나서 다른 코드를 해야지. 막 처음부터 아무 코드나 붙이면 이제 그 화성의 길을 잃고 맙니다. 자, 5번.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중고급 과정에서 배우실 텐데요. 이렇게 1, 2, 3, 4번까지의 기초 단계를 끝냈으면 그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대리 코드, 또는 슬래시 코드, 슬래시 그는 코드, 그 다음에 텐션. 이 텐션 스펠링이 틀렸죠? 네. 지우겠습니다. <웃음> 네. 텐션 음들을 추가해서 최종 완성한다. 이 5번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어, 더 진도를 나간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악보를 여기에다가 한번 코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찬송가고요. 4분의 3박자입니다. 시작할 때 지금 여기 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음표가 하나밖에 없죠. 원래 3박자가 필요한데 음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못 갖춘 마디라고 하죠. 여기에 코드를 붙일 거냐 말 것이냐는 어 일반적으로는 정식 첫 마디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정식 첫 마디입니다. 여기 못 갖춘 마디는 예비 마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마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여기서부터 붙여나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코드를 쓰는 위치가 바로 마디의 첫박 또는 정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박도 아니고 마디의 첫 박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첫 코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작 코드로서의 의미로는 여기 코드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랑 똑같은 코드를 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C코드를 붙이겠죠 일반적으로 이 다장초곡이니까 C키곡이니까 근데 여기다가도 또 C를 붙이진 않고 이 C코드로 가기 위한 그런 중간 코드를 붙여줍니다 이토닉으로 가기 좋은 코드가 바로 이 G, 도미넌트 코드인데 어 문제는 도미넌트 여기 솔시레인데 여기 멜로디가 도죠 그래서 여기는 G코드를 못 붙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음 그래서 여기는 도가 들어간 다른 코드를 붙여야 하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는 코드를 안 붙인다 라고 하고 아니면 여기는 전주의 마지막 마디 전주를 연주하다가 마지막 마디 코드를 여기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못 갖춘 마디에 코드 붙이는 문제는 다음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키의 장조곡이기 때문에 자 C라고 붙였습니다 자, 멜로디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네, 멜로디가 다 미죠? 그러니까 어, C코드에 맞습니다. 여기 미, 미가 있죠? 자, 그 다음 마디 아, 그 코드를 붙이시기 전에 코드도 패턴이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네마디씩 끊어집니다 네마디씩 코드 진행을 점검하시면서 코드를 붙여나가야지 그냥 막 붙이시면은 어그 기능이 안 맞게 코드가 붙거나 어, 좀 어색하게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마디 패턴으로 붙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코드를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작전을 짜야 합니다 내가 토닉을 몇 마디, 서브 도미넌트를 몇 마디 도미넌트를 몇 마디 할 것인가 만약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면 은뭐 토닉을 예를 들어서 두 마디 하고 서브 도미넌트 한 마디 하고 도미넌트 한 마디 하면 딱 그 좋겠죠. 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C 코드 그이 마디, 이 마디는 솔과 도가 나오죠. 솔과 도가 다 들어간 코드를 보니까 여기 C도 솔과 도가 다 있고 A 마이너도 여기 도미 솔이니까 아, 저기 A 마이너는 라 도미죠, 라 라돔. 도미. 네, 이건 안 되죠. 그 여기는 어 C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나중에 세븐스 코드를 배우면 여기 A-7을 쓸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C코드가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같은 코드를 붙일 때는 두 번째는 에 표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계속 C 그 다음에 이제 도미넌트를 해보죠. 아, 서브 도미넌트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브 도미넌트 중에서 음, 여기 마침 또 멜로디를 확인해야 되겠죠. 라와 도 자이둘 중에 도와 라를 다 가지고 있는 코드는 파라도 이거 있습니다. F D마이너는 라는 있는데 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가 더 맞겠죠 자 여기는 음이 두 개가 있죠. 마지막 마디, 솔과 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도미넌트를 한번 붙여 보자 했기 때문에 도미넌트는 이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이 솔이 들어간 코드는 이 G코드입니다 여기다 G 코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곡이 못가춘마디가 되면서 이도 도라는 음이 여기 미리 여기 솔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G, G 코드에솔 실에 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아까와 같이 못가춘마디에이 도를 애매했듯이 지금도 이 G G코, 코드는 G인데. 멜로디가 도여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코드를 다른 것을 붙여줘도 되겠습니다. 코드를 분류해서 뭐 F를 붙여도 되고요. 도가 들어가는 A 마이너를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다음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한 패턴 이 시작되죠. 세상 부기 미미미미입니다. 우리가 요번에는이어 미가 들어간 코드를 붙여볼까요? 토닉 중에서 이번엔 C 말고 이마이너를 e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실제로 코드 붙일 때는 연주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찾아야 하지만 일단 구성음을 보고 멜로디를 보고 코드를 이론적으로 붙이는 훈련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마이너를 e 붙였습니다. 여긴 토닉,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다가 뭘 할까요? 또 토닉을 나오게 해볼까요? 예. 요번에는 솔솔솔이죠? 음, 그러면 솔이 들어가는 게, 어, 토닉 중에서는 이 C 코드밖에 없죠. 아, 여기 미솔시도 있죠? 미솔시. 근데 e 마이너를 썼기 때문에 요번엔 C로 해보겠습니다. C. 자, 요번에 여기다가, 음, 무슨 코드를 할까요? 자, 여기 멜로디를 보니까, 솔, 파, 미입니다 솔, 파, 미가 다 들어간 코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솔과 미가 들어간 코드는 있죠 솔과 미가 들어간 코드가 여기 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이나가 있습니다 솔과 미 여기다가는 C나 이마이나를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마이나를 미리 먼저 했기 때문에 음, 또 여기다 C를 했죠 음, 우리는 여기다가 어, 그냥 C 를 하겠습니다 C c 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마디 패턴의 마지막이 여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마지막 음이 소리였는데 이번에는 레가 됐죠 예. 레가 들어가는 코드를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 레 파라 여기 D마이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솔실에 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운 코드 실의 파에도 레가 나옵니다 비디미스스에도 자, 문제는 여기 레도 있고 도도 있는데 어디다가 어느 음을 기준으로 코드를 붙이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있는 박자보다는 그 다음에 첫 박, 첫 박이고 음표가 더긴 음표 레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레를 기준으로 코드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디의 이 패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도미넌트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G코드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것을 연주해 보면은 어딘가 어색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토닉을 두 마디 하니까 이상하다 여기다가 뭐 다른 코드, C 코드 말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어, 서브 도미넌트나 도미넌트를 넣을 수도 있고, 여기도 F보다 뭐딴걸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F 대신에 여기 D 마이너로 넣고 싶다. 또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 일곱 개의 다이어토닉 코드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슬래시 그놈도 배워야 하고요. 세븐스 코드 라든지 투 코드 라든지 서스포 코드 라든지 다양한 코드를 배우셔야지 더 맞게 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그래도 이 찬송가는 되도록 이렇게 음도 복잡하지 않고 음, 클래식한 곡들이 이렇게 화성음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다음에는 어 좀 CCM 스타일 곡을 한번 코드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코드에 안 맞는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